여정현의 조종훈련 A320 조종석 구경하기 9 1 1 테러 이후 조종석은 기장님의 승인 없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았다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A320의 경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칼핏도우가 노말이나 언락인 경우에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장님의 특별한 허가를 얻어서 A320 조종석에 들어가보았습니다. 네, 네. 다양한 항법수도와 아이카오 공항보호를 누르는 컴퓨터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